그레이지그롬이스 뿌워뿌 뭐야, 어 이게 뭐 필살기가 뭐고 알라드 있는데 이게 더센 건데 어디가지 뿌워뿌워뿌워뿌 각 꽉까지 쇼다 죽었는데? 어, 지난번에 1 0 0만원지사하고 여러분 100만원 나눠주면 게임 하죠 이번에도 100만원 정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이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구, 반갑습니다. 자, 우리 레드블리님이 추천을 해주신 덱인데, 신이라고요? 내가 네, 오늘 이덱 이거 오늘 쓰다가 오늘 형 성질 나면 안 된다잉. 자, 신이 성물이요. 보시면 이제 디버프 효과 걸린 적군 공이시 주피 50%가 증가한단 말이야? 요거 걸때 이제 디버프 걸리고, 요거 하면 약점 피해 3배고, 이걸로 설마 쓰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들어보니까 나름 의미가 있어. 한번 봐봐. 개성이 뭐가 있노? 적군에게 이제 세번째 피해를 줄 때, 랭크업 있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어, 이제 설명서까지 보내주셨는데. 자, 택이 요렇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될지 상상해 갑니까? 어, 처음에 신두장 탕탕 던지고 도발 딱 잡는 거야. 그 다음에 신한장 던지면 실리꾹꾹 나가게 되는데, 궁이 없는데도 궁으로 쳐맞는 같은 그런 느낌이 난대요. 예, 한번 사실인지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투에 들어갑니다. 연맬이랑 막 이렇게 쓰는데 괜찮겠나? 이거랑 이거 붙을 수 있어요? 진짜 믿고 한가 본다. 자, 일단은 말이죠. 요걸로 이제 디버프를 입히고, 그지? 그 다음에 약점 피해, 쪼조종 해주고, 자수 잡고, 됐나? 슉! 쪼조 조조 조수궁 86,000. 슝! 쪼조종! 169,000. 꽤좀 스크래치를 내놨어요. 예, 뭐, 와, 이런 아닌데, 스크래치를 좀 꽤나 내놨다. 이런 느낌이고, 차단은 당했어요. 괜찮대요. 차단 당해도 개성에서 발동되는 랭업은 되기 때문에, 자, 어, 죽일 수 있겠어요? 예? 우리 아서를? 우리아스 죽겠니? 어? 우리좀 스크래치가 좀 세게 나고 있는 중이 어? 어.. 스크래치 많이 나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슬면서 대로 간다. 차크닥 쓰는 거야. 랭업 되거든요. 그럼 야 랭업? 야! 거의 필사기급이겠는데 진짜? 야 벌써 하이라이트 나오나? 저저닥? 랭업! 차크닥! 차크! 크레이지! 크레이지! 보보보 보! 뭐야 이게 뭐필사기가 뭐고? 알아다 있는데 이게 더 생겼네요. 이거. 퍽! 퍽! 퍽! 각 꽉까지 쏴. 다 죽었는데? 야, 계속해서 검증해 보고 야, 이 덱이 좀 짜릿하면 내가 이름 지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될까 아니면 이름이 없어. 근데 좀야 이거 괜찮은데 싶으면 이름 한번 지어 보도록 할게요. 와, 이게 지금 이거. 꼭군까지갈 필요가 있냐? 이런 느낌이었거든. 내가 만든, 그, 주로, 이제, 뭐, 뭐청 천궁댁이나, 코스염댁이나다 이제, 뭐, 어떻게 해서 궁으로 바로 가는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궁으로 안 가. 그냥, 다 때려치기 뿌는 거라. 궁급이잖아, 이게. 뭐 궁급으로, 웬만한 찜밥다스들궁 정도 될걸? 지금 이 정도가? 이것도 웬만한 찜밥다스들 1위, 이리... 아 그런 자석들 궁보다 더셀 수도 있어.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와우. 저와 상대 형님도 이제 궁급으로 하나 날라오는데 꽝꽝꽝 꽝꽝꽝 와우 터지쁘네 야 우리 신 수고했어 잘했어 그정도했으면 됐다 니나 야 맛깔지네 어, 맛이 있는데요 야 약간 신나 어, 내가 지금 약간 신나 그렇다는 거는 딜뽕 맛이 있다 딜뽕 어, 맛이 있는데 이걸 내가 추천받좀 신나는 것 같아 어. 자 맛이 그래 맛인데 정도 하나 나와줘야 때리는 맛이 나지 맛인데가 디버프 걸고요. 어, 그러면 성물까지 받아서 약점 피해 조중하고 도발 탁 거는 거럼. 슉 조조조조중. 쭈쭈쭈쭈쭈. 후야 조조조조시카. 그 티는 약간. 디는 약간 저, 이거 신 맞나? 쉽게 안 죽어요. 우리 아서가 그렇게 쉽게 죽을 친구가 아니고, 야 이번에 뭐 뻔. 뭐, 야 어떻게 되노 이거? 요렇게 <웃음> 한 가볼게요. 카드가 많이 합쳐서 세 카드도 좀 많이 받아보고, 어,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해서. 랭업 차끄락 되고요 이건 어떤가. 자, 지금 근타르가, 어, 연맬한테 들어있는 거 확인했고, 쾅되고요 그레이지. 지금 요거는 이제 피가 안 깎여서 그렇게 세진, 와, 그렇게 세지나? 안을 겁니다. 하려고 했는데, 요정도로 나온다. 어, 저 근데 연매 힘들어왔네. 어, 약간 쎄한데, 잠깐만. 아? 야, 야 이게 AI네. 야 차라리 얼티빈 형님 죽여주지 죽여줬으면 어떻게 되겠나 이거 죽여줬으면 이거 나가요 필살기 나간다 거의 필살기급이야 죽이줘봐봐 우리 형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뭐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좀 때려주지 서운하네 그거 안 때려줘서 서운한 것도 내가 또 처음이네 연매라 네 혼자 남기가지고 완전히 홀라당 뺏겨줄게 그러면 자 지금 이거는 죽을라나 콱콱콱 하네 간해. 와. 피가 풀핀데도 간다. 어. 야 이거 덱. 야 이름 정해 주자. 자 크리에이티브 발동 중. 비리 비리 비리 비리 비리 비리 신팀이 더 돼. 신팀이 더. <웃음> 처음에 가팀이 있을 생각했는데 가팀이슨 얼티밋형 자체가 워낙 가시라서 가팀이라는 느낌 나거든. 그러니까 신이랑 같이 얼팀이 쓴다해서 신팀이 신티밋. 신팀이 댁이 왔습니다. 어, 사랑이다. 자 반갑습니다. <웃음> 자 이렇게 가드리고 자사람인거 확인했으니까 이번에 제가 리액션 조금만 잘살 하도록 할게요 저 17만 17만 꽤 나쁘지 않았어 약간 진짜 스크래치 정도는 낸달까자 돌리기 시작했고 자 이번에는 이제 패가 잘 뜨지 않았어요 그렇지 잘 뜨지 않은 상황도 우리가 한번 봐야지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되는가 싹 하고 그리고 피도 안 깎였어 끈타를 입고 괜히 두장 써주면 아 써버려 그냥 모르겠다 <웃음> 한번 써보자 어 그냥 써볼게. 옆에 애들 좀잡아지게그구저거 죽겠다, 나랑. 뚜뚜뚜뚜뚜뚜, 와! 나 지금 우리 형은 진짜 가끔 내가, 와, 이거, 야, 다 어디 간, 야, 내, 내가 가끔 그게 계산이 좀안될 때가 있어. 우리 형님은 이게? 어느 정도 셋인지 내가 감이 안올 때가 있어. 아니, 이 정도로 셋이라고요? 와, 그저 비씨다 진짜. 신티밋인데, 신이랑 얼티밋스 같이 쓴다는 의미도 있고 그냥 우리 형님이 신이라는 얘기도 있, 있는 아주 복합적인 표현이 담긴 장미역 센스였다 오케이? 어 아, 비델리야 니 혼자서 뭐 어떡할래? 도발 잡고 이런거 없어 그냥 죽여버리자 까까강 도도도도 자 반가웠습니다 맞주셔서 반가웠고 건승하십시오 언제나 자 계속해서 다음 판 가보겠습니다. 와, 잠깐만 이 대가한테 후턴 잡혔으면 내 죽었다 진짜. 구류든 것 같고요. 방어 관련 깎였고 우리 하나밖에 안 깎였구나. 어이 <웃음> 사람이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요즘 생태계 또 괜찮은데? 신캐가 나와서 그러나? 자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하나 붙으면서 삼성 삼성대플 수도 있거든 이거 이러면. 어? 잠깐만. 자 신패가 좀잘안뜰 수가 있구나. 신패가 안 뜨면 또뭐도발이 하나. 또, 어, 신패 떴다. 어. 아. 그럴 수 있네요. 요 덱에서 심패가 굳이 안 뜨면 랭업이 안됐푸는 거야. 어, 근데, 심패가 하나도 안 떴다면, 도발이 하나쯤 더 있거나, 아니면 얼티밋 패가 잘 떴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걸로 조지면 되겠다. 근데, 한장 정도는 뜰것 같아요. 지금, 저게 뭐지? 구수형, 무슨 덱이지? 어, 잠깐만, 어? 와, 야, 잠깐만! 야, 잠깐만요! 어, 신 좋았다. 대삽됐다. 무슨 덱인지 알아보셨구나. 어떡하지? 자, 우리 신이, 예, 매치를 좀 하다, 와우! 좋아! 얼티민 형님, 형님만 믿을게요. 그냥 들어갑시다, 형님. 구구구! <목소리> 두둑칵! 좋습니다. 자, 일단, 최후의 불꽃을 먼저 뽑았기 때문에, 얼티미 때, 얼티민 싸움에서 불꽃 먼저 뽑으면 무조건 유리하거든요. 신 팀이신데, 신이 죽어도 신은 존재한다. <목소리> 야, 야, 근데 너가 패가, 너가 임마 신이 여기 계신데 니가 굳이 너가 지금 이렇게 했었어야 돼? 패를? 어? 아이고, 자석들아. 이거 진짜,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오, 소멸 걸었네. 어 잘하셨네. 자, 저도 소멸 걸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할수 없지, 뭐. 패를 싹싹, 와, 깔끔하게 쫙다 뽑아봤지? 그러면 이제 패를 한번 싹세로봤자고 여기서 얼티민 형 패가 부르르르 들어오면 이제 끝나는 거라. 오케이? 자, 자, 이쯤 되면은 이제 삼성 도발에다가. 잡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얼티민 형패 3장 떴고, 끝났네. 음. 근데, 지금까지 판 중에서 제일 좀, 음, 잘 싸워주셨습니다. 네잘 싸워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삼성이다 보니까 안 죽어요. 네 피가 불피가 됐고 또. 와, 우리 형님막 직원을 막 찔러대는데도, 그것도 나무 불꽃을 태우면서 찔러대는데도, 안 죽는다. 아,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자, 인사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신을 잡으신 분으로. 자, 약간 디테일을 알려드려도 될것 같아요. 꽤 괜찮은데, 되게? 또 새로운 맛 원하시는 분. 새로운데 매운맛을 원하시는 분들. 지금 제가 제보 주신 거랑은 제가 인연을 조금 다르게 했습니다. 제보 주신 건 이쪽에다가 마일을 넣으셨는데 제가 테스트 해본 결과 얼티민 형님 치명이 워낙 잘 터져요. 치명 터지면 근사리가 더 셉니다. 치명이 안터진마일이더 세고. 근데 우리 형님 치명이 잘 터져요. 그래서 근사리를 이쪽에 넣어줬고요 신한테는 마일을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뭐큰 의미는 없어요. 뭐 때리다가 조금 주피 조금 한 20% 더 해가지고. 아스한테는 역시나 근탈을 넣어줬고. 그 서브에 라반 썼고. 근데 지금 아쉬운 거는 얼마를 제가 맹회를 썼거든요. 근데 지금 해보니까 이마 지가 딜 뭐, 스케치니까 약하게 내도 되니까 생철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얘 생철 또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해줄 건 없는 것 같고. 오, 형적불명대 아, 요거는, 잠깐만, 어떻게 되나 이게? 역으로 내가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도발해도. 그래도 예 그래도 설명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저저 16만 16만 이번에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요 느낌상 자 필러의 한 방이 어? 와 이게 두 장이 뜨셨구나 어? 야 필러 뽑으면 죽겠는데 신? 아 요렇게네 와 AI라서 산것 같아요 사람이었으면 필록 보았을 것 같은데 그럼 죽었을 것 같아요 이름은 괜히 지워졌나? 예능댕인 <웃음>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한번 그냥 바로 근탈에 있던 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랭업 받고요자 우리 형님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될것 같습니다 근탈을 따위 무시하고 어? 야, 너무 단단한데 페멀로나 진짜? 누나 잠깐만요 안 죽으면 우리 차단 괜히 와 뭐가 저렇게 단단해? 어, 야야야됐다 우와! 야, 졌는데? 이게 한번 제대로 붙어줘야 돼. 부탁 한번 드릴게요 AI님! 착! 아... 하... 어차피 진거 멀리누나 한번 더 찔러볼게요. 멀리누나 미셔 장난 아니다. 어? 두두두두! 두스코자 이렇게 이 덱은 어... 잊혀지게 된다는데 아, 아이디어 좋았어요. 신박했어요. 예. 재밌었습니다. 어.